이것도 아니고 아 사진이 아니야 음악 아, 이 음악도 아니야 내가 찾는 자료 어디 있는 거야 내가 찾는 자료 내가, 내가 원하는 내 자료 예, 여보세요? 예, 영상 마무리 다 돼갑니다 드, 드론이요? 드론 영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? 그, 그, 그만하시겠다고요? 예, 여보세요? 여, 여보세요! 여, 여보, 여보세요! 여, 여 여보세요! 여, 여, 아... 아니 얘네들은 답장이 없어. 어디 간 거야? 야, 여보세요. 어, 여보세요? 너희 지금 다 어디야? 일은 다 마무리 된 거지? 아니 더이상 못찾겠어 아니야 포기하지마 버텨 드, 드론이라니 말도 안돼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런 젠장씨 이대로는 안돼 무슨 방법이 필요해 찾아가 봐야겠어 谢谢谢谢谢谢 어찌합니까? 제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. 어찌하면 스승님처럼 마르지 않는 셈 같은 자료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? 도대체 뭐야? 뭐냐고? 공유? 배우 공유? 도대체 뭐냐고! 스승님은 마당에 나오셔서 그저 공유 두 글자를 적고 가셨어. 마당에 공유? 공유의 마당. 마당 공유. 공유 마당? 영상이며, 사진이며, 노래까지? 유레카!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려야 돼. 자료 잘 받았지? 이제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